Wait. Okay. Hi, everyone. Welcome to World's 2020 20 quarterfinals, uh, day four. And this is our second press conference today. We are joined by G2 Esports. And today's uh, this conference press order is uh, first 10 minutes for Chinese media. and next 10 minutes for career media and last 10 minutes for english speaking medias so uh, let's begin okay, 媒体可以开始先提问这里是腾讯体育 第一个问题想要提问Parks 昨天你就说 你和Ruler有一些未完成的事 然后今天再次交手并且是直接对话然后感觉怎么变赢下比赛感觉怎么样相较于之前 你觉得今年的G2有什么不同吗 So the first question w a s from tencent sports and the question was over to perks yesterday you have mentioned that you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with ruler since 2017 and you have just faced against him today and just grabbed the win so how do you feel now an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what do you think is i diff is different in this year's g2 um well, i think i kind of just finished the business today uh it was uh 2017, he kicked me out of Worlds. We lost 0-2 to Samsung in groups, and now we managed to beat them 3-0. So it feels good. Um, yeah, I think that this year we're just better than last year and the year before as well. Uh, we play better as a an unit and we made for each other more. Well, <laughs> not too much more, but a little bit. And so yeah, we just play in general. better and it doesn't feel like the wins that we gather like lucky it just feels like we're just the better team so t h a t feels pretty good 他的回答是我觉得我们今天好像是完成了我和Ruler之间的那些一些business一些交易那其实 uh, 因为在2017年的时候 是因为正因为对上了他们然后使得我没有在小组赛上能够出现而且当时是一个比较不好的战绩 而且但今天我们是3比0 从他身上赢下了胜利所以说感觉到非常的好而且我觉得我们的整体的表现也比去年包括说之前的年嗯都表现的要更好我们现在好像打得更为的一个整体有非常非常多的一个提升就整体打得比以前要更好了我觉得就是比起说像幸运这类事情我觉得更多的是我们现在表现的就是比以前要 네 방금 질문은 퍽즈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제 어, 앞선 티저 영상에서 룰러 선수에게 갚아야 할 그렇게 월드 17년도에서부터 어, 이어져 온게 있다고 하셨는데, 음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며 또 이제 이전 G2와 이제 올해의 G2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네 이제 말했던 그 룰러 선수를 상대로 이제 드디어 갚은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 십칠 도 월즈의 삼성이 이제 이대0으로 지투를 계속 잡아내면서 어 그때 탈락을 했는데 오늘 이제 삼대0으로 갚아서 굉장히 기쁘다고 하고요 또 이제 작년보다 당연히 더 강해진 것 같고 재작년보다도 물론 지투가 더 강해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이제 하나로서 잘 움직이는 그런 어~ 점이더 개선이 많이 되었고 또 유대감 같은 것도 많이 좋아졌고 어, 특히나 오늘 승리가 운이 좋아서 이겼다라기보다는 적팀보다 잘해서 이긴 것 같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这是인民电竞我想问一下부 k 미키X. 去年决賽之前 미키X说他是去年排名第二的 助那 今年他表现非常好. 是否觉得他现在是最强的부助 他如果评价... So This question is from Renmin Dianjin and was over to Miki. Um, before last year's World's final, you have ranked yourself as a second support, um, but, so, but this year you have performed even better on stage. So do you think you are the strongest support at this World's 2020? And do you have any comments towards other support players at this World's? Um, well, thank you for the question. And uh, yeah, I do believe that I'm playing better than last year. but I don't think I'm like the best at the tournament yet. I think, I think Heilsang played like really well this whole tournament. I think, well, judging from scrims, I think there's some players that were much better than me. And yeah, I still have to play a barrel, which I think is a very strong support. So yeah, maybe after we beat them, I, we can revisit this topic. <laughs> 那首先感谢媒体的一个提问那我觉得毋庸置疑我在今年的表现是要比去年更好的但是到现在为止我不觉得我是世界上最强的一个辅助比如说像呃 f a n a t i c 的 h e l i s o n 我觉得他在整个世界赛的表现就非常非常的好的而且通过训练赛也有很多的辅助选手要比我打的我觉得要打得更好 而且比如说像DWG的辅助选手Barry 其实他也是一个非常非常强的 페르마랑 강한 부조 선수, 나如果我們能夠在接下來的比賽之中擊敗他們可能我們會重新來討論這個 네, 서포터 미키X 선수에게 어 작년에 결승전 전에 이제 본인이 2등 서포터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서포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월드에 있는 다른 서포터들에 대한 어 평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작년보다 어 괜찮은 경기력, 잘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어, 하지만 지금 어, 월즈 최고의 서포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 헬리상 선수도 월즈 내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또 스크림 어, 결과를 고려해보면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으며 이제 만나게 될 베릴 선수 역시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다음 주에 담원을 잡게 되면 그때 이 토픽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Uh, 你好是 l 想提一下 p e r k s 今天之上就面 d w g 了有什想大的 s o this question is from Lol大咖， and the question is over to Perks. You are going to face against d o m o n Gaming in the semifinals after today's matchup with j n g So do you have any words to d o m o n Gaming? um well um <laughs> i'm not entirely sure what i would tell them well i did see that um uh, i saw some interview with showmaker he was talking a bit about how much he wants to beat g2 and how he wishes that we won against genji so he doesn't care if there is like one lck team in the finals for sure that he wants to beat us really badly but Uh, <laughs> i feel sorry for lck that they will not have one else t e a m i n the final now t h 那像在之前的 that's how i s h o u d e s e h w m a k e r t 手 e s h 他也曾 a k e 他 s show of the time h had a l e s he r l l d o t g2 he s o m e n t i n e d t h he w a n d o n the a game 那就 t h 在 n 的印象 e 可能 c 得 t 有一支 d o t h e lck 的 e a m t 行能 e t h i n h o u l d e a 走入到决赛，但是我非常的遗憾，告诉他，对不起，可能没有 LCK 的队伍能够走到决赛了。네, 퍽즈 선수에게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4강에서 담원을 상대하실 예정인데 G2전을 승리하신 만큼 혹시 담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여쭤봤고, 어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쇼메이커 선수가 인터뷰에서 G2를 꼭 잡고 싶다. 뭐지 담원이 성사돼서 LCK 결승전이 확보되는 것보다 지투에 대한 복수가 정말 절실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거를 접했는데 미리 미안하다고 LCK 팀이 결승에 없을 것 같다고 전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루완电진티원 샤루션쇼포크스 在赛前有预料到今天会以 310的成績以下比赛吗 另外就是你认为队伍今天发挥了几成的实力谢谢 So this question is from Loewan Sports and was over to p e r k s um, Have you expected that you will grab this win with a 3-0 scoreline and how would you like to rank the level of team's performance today? Um, I was not entirely sure if we were going to 3-0 today uh, just because usually when we go into best of five, we don't entirely know how we, it's game one is going to go. But as soon as we won game one, I kind of assumed we were going to go 3-0. I didn't want to get ahead of myself because yesterday Fnatic got r e v e r s e t e p but usually when we win game one, we do tend to play really well in the series. Uh, so <laughs> it was a good, good start, good start, lucky start today. And I would rate our team's performance 8 out of 10. I think uh, maybe some things could be better, but I think in general we played really well today. And just like some small small missteps and maybe of course like a small draft, draft changes but that's just <laughs> the usual <laughs> 那其实我在开始的时候是并不确定我们能不能三比零这样终结比赛 因为我每次来到BO5的时候 其实我并不太确定第一局比赛的一个走向但是无论如何当我赢下第一局的时候我总会在心里跟自己有一个比较积极的暗示说我们能三比零但是像其实像昨天 f n a t i c 还是有一个比较不幸的遭遇所以说但是无论如何我们是有一个比较好的一个开始那至于我们今天的一个表现我可能要给自己十分满分的话给自己打到一个八分因为我们整 팀발이이이이즈 네, 선수에게 오늘의 3대0 승리 예상하셨는지 또 오늘 팀 경기력 평가를 여쭤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렇게 3대0 승리를 할 거라고 확실히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섯 경기를 치르는 다전제인 만큼 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경기 승리를 가져오면서 3대0으로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이 들었지만 이제 너무 앞서가지는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푸나틱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 어쨌든 1경기를 이기면 보편적으로 우리 팀은 이제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1경기 승리형 자체가 굉장히 좋고 어 운이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력을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어 더나을질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선 보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어 조금 작은 실수라든지 뱀픽적인 어좀 어 교정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okay, now we have ten minutes for Korean media. 어포모스의 켄지 기자님 질문입니다. 어그님께 질문인데요. 오늘 젠지 경기 픽에 대한 평가가 어, 궁금합니다 한국 분석 데스크에는 밴픽에서 승부가 갈렸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오늘 캡스와 BDD 플레이에 점수를 내린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나요 this question is over to g r a f t s um, so could you estimate or evaluate genji's draft um, from today's series because a lot of korean analysts actually said the, the result actually came down to the draft in the get-go And also, could you rate BDD and c a p s performance today? Uh, yeah, I think um, the drafts are not optimal, which is also something that happens to me very often, as my AD carrier said. Um, also, I think Gen.G as a team is not very adaptable, especially in our best-of-fives. So we kind of knew what the approach is going to be. And that makes a lot, drafting a lot easier, right? Um, BDD and I think Clirt had a very, not very bad, but just a bad day, I think. And I don't think it reflects on their 시즌. Um, so i think that's g r t f u l for them. I d n t think o n of z e o today but 네. 그래서 밴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팀 원딜 선수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젠지라는 팀 자체가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많은 조금 변화를 보여주진 보여주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범픽적으로 접근하기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BDD 선수가 더불어 클리드 선수가 오늘 조금 안 풀리는 날이었던 것 같고 오늘 경기력이 시즌 경기력을 조금 반영하거나 비춰주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이 점이 많이 아쉽다고 합니다. 오늘 어 그리고 제 다음 전은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다고 합니다. 那这个问题是问到了教练嗯韩韩文流的分析台 其实说BP很大程度上决定了本场比赛的胜负 那也请教练去对对于GNG的整体的一个阵容 有没有什么样的一个分析同时怎么样去评价嗯 CAPS和BDD的一个表现 那么他的回答是说嗯我也觉得就是可能阵容的选择是非常非常重要的 当然我们队伍的AD选手Perks 也是这么说 那我觉得在今天的BO5之中 G&G可能没有办法非常好的 n 然后去进行BP的一个适应 就在BP的部分上会有比较遗憾的部分 而且像BDD c l a y 的他们好像没有办法在今天展现出一个非常好的一个竞技面貌就和他们平时的一些竞技力相比感觉今天并没有那么的好所以这也是可能对他们来讲于比较遗憾的部分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님이 캡스 선수에게 보낸 질문입니다. LCK 팬으로서 캡스 선수는 국제대회마다 악몽을 꾸게 만듭니다. 스스로도 유독 LCK 팀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 h i question was over to CAPS. Um, as an LCK fan, you are the nightmare of the every LCK fan. So do you also agree that you are stronger, especially up against the um, LCK teams? And if yes, what's the reason? Um, I mean, I think in the past, w e had really good results against LCK teams. And I think, uh, especially like last year, uh, a lot of the LCK teams were like slow teams. Um, that's where just like playing mainly for drags and playing for like, objectives, basically, and we we're really creative in getting like, uh, things on side lane or getting other f o r m o f leads. Uh, but in this meta right now, I don't think we really have that edge over the LCK teams, I think every team kind of plays the same way right now, um, more or less, uh, compared to last year at least, so I don't think we have the same edge over LCK. But I still think we're a a strong team, regardless of meta, and regardless of matchup. So l c k t lpl team if, well, if u team i think we can take everyone down. 우선은 g2가 과거에 어, lck 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맞고 특히 작년에 어, 성공적인 어, 전적을 가져온 것도 맞는데, 작년에는 LCK 팀들이 굉장히 느린 경기 스타일을 어, 고수했고, 용이나 오브젝트 위주로 경기를 굴려갔는데, G2는 그와 반면에 어, 굉장히 창의적으로 경기를 좀 굴려갔고, 예를 들어서 사이드 운영이라든지 굉장히 차기적인 방법으로 어, 승리를 가져왔는데, 어, 올해 메타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위를 점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어, 같은 스타일로 경기를 플레이한다고 생각을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메타와 상관없이 상대와 상관없이 G2 자체가 강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가 LCK 팀이든 LPL 팀이든 또 다른 EU 팀이든 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난 저거 문제 있어 묻다 캡스 선수. 많은 사람이說 니 아직도 자 LC 是LCK在国际大赛上的噩梦 梦魇一样的那你有没有觉得自己特别是对上 LCK的队伍会变得特别的强呢 那如果是的话有什么样的一个理由呢 那Caps的回答是 其实之前的话 我们其实面对LCK的队伍 是有一个不错的成绩特别是去年 其实我们面对LCK 打出了非常好的一个效果非常好的成绩 那像去年LCK很多 他们其实整个运营为主所以整体游戏的节奏是非常非常的慢的那面对他们的时候很多时候可能我们会有一些初期制胜的招数比如 比如说去试图去从边线去打入啊然后呢试图去建立一些很好的优势但是我觉得在现在版本的一个在现在版本的基础上其实好像 并不会像去年一样，每个人每个赛区有这样不同的一个区别。大家好像从某种程度上来讲，整体的打法风格是比较相似的。但是毋庸置疑，我依旧觉得我们 G2 是一个非常强的队伍。而且同时，我觉得我们是无论在哪一个版本，无论是面对上 LCK、LPL，包括说嗯 EU 的队伍，我们都是能够面对他们的时候取得胜利。Okay, now we will turn to English-speaking media, please. All right. This question is from Tom from Hotspawn and YouTube for Coach g r a v e s You dominantly defeated Junji today, but it's safe to say your next opponent, DWG, is a step above Junji with the level of play your team showed today. How are you feeling about the semifinals? Uh, well, generally, I would say I'm pretty happy um, besides game three. But I think my players just have fun making me lose hair. Um, so if you play like in the first two games, I think We can um for sure be a good opponent for d a m w o n i'm also really happy for our jungler that we could show the the f o o t of our work play around him so now if he s t a r t s d in skill shots of nearly and g r a v e s are we um might also just e i z e t our d a m w o n but um all jokes aside um i think that uh yeah my players making old old man jokes but um t a t o n for sure will play very aggressive compared to genji and i think also d a a w o n s mid jungle will be way stronger than what um g e n r y s Majana show today. So it will be really explosive, I think. And draft can make a big difference, and individual player performance will make a big difference. Um, so I think it will just be like an exciting series. And I think um, it will go the w h o l e way to five games. And then the better team in the end will win. 这个问题是问到教练 那就是你们面对GNG 其实是取得了比较压制性的胜利 但你们接下来的对手将会是DWG 他们也会是一个非常棘手的挑战那对于今天的一个表现你会对半决赛有什么样的一个看法那我觉得今天我们我对今天的结果是比较开心的我们今天大获全胜可能除了第三局比赛就大家有点玩起来了让我有点头突那我 同时觉得的确DWG会是一个非常好的 非常好的一个对手而且我们今天的确有比较好的一些表现然后比较好的一些指挥就整体来讲还是很不错的 那其实面对到DWG的情况下 其实他们是会更加的有进攻性而且他们的中野组合也是更加的强所以说我们可能会要 진싱 ]进行一些 一些调整比如说像我们的 어... 容可能会有一些不同然后在很多游戏的部分上也会有一些不同那我其实觉得我们可能会打到五局 就是BO5之中 可能会拉到拉慢到第五局然后最后个人表现最后获胜 네, 감독님께 이제 오늘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젠지를 잡았지만 어... 담원이 젠지보다 한 수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경기력을 바탕으로 4강 예언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여쭤봤고요. 우선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물론 3경기에 나온 그런 몇몇 장면 때문에 조금 머리카락을 잃을 뻔한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선은 무엇보다도 오늘 정글러가 이제 니달리아 같은 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담원전은 아무래도 조금 더 폭발적이고 화끈한 경기가 나올 것 같고 담원 자체가 어, 젠지 미드정글보다 미드정글이 훨씬 강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경기 양상이나 픽뱅 같은 것도 다르게 갈것 같고 어, 경기가 5경기까지 풀세트로 갈것 같으며 이제 더 잘하는 팀이 Laura von Inven for y a n k e s G2 is considered the kryptonite of the LCK. What played the biggest role in your win today? Was it the draft flexibility, better strategy, caps difference, or was there something else? Okay. Um, hello. So, <clears throat> I think that today we showed a pretty strong performance from every single player and i believe that genji didn't play all the champions and i think we w e r e much better around playing around c a p s than they were so basically we played a r on u d c a p s better than they played around bdd and of course c a p s is like kind of smurfing um so i also think we we're just a better team and i think playing as damon is going to be much tougher i also don't really believe in us being a kryptonite of the Korean teams since last year it was a different meta where LCK teams w o u l d not play a lot of champions and they w o u l d have like a very slow style but this year like Caps mentioned before every style is kind of the same everyone's playing the same game so it comes down to the better team and the better players and I think we can beat d a m o n just basically like we did beat Genji today but I do think that drafts will be stronger 那这个问题是问到 YANKS 嗯，G 2 一直都像 LCK 的噩梦一样。那你觉得今天取胜的秘诀是什么呢？是你们的阵容更多变，有更好的决策，还是说 Caps 的差距，还是其他的一些什么东西呢？那呃，YANKS 的回答是，那今天其实我们是表现得更好的，特别是我们每一个点，每一位选手都表现得非常非常的好。那 GNG 他们好像没有能够发挥出一个全部的一个实力。同时我们也是比如说像围绕着 Caps 去打，但是我们这样打出的效果好像比对面。 呃 就是围绕BDD 然后效果要更好一些 就是CAPS本身他打的也非常的好 那我觉得在今天的表现上来看我们可能是更强的一个队伍那我也知道接下来要面对 d w g 的话可能这个旅程会更加的艰难一些但是我觉得 说我们是LCK的像噩梦一样的 其实我并不太赞同因为像去年版本是非常不同的 就像刚才Caps有提到的 去年LCK的打法是非常的缓慢 然后去打这些运营的但是呢今年的话其实每个队伍其实无论赛区或多或少打法都是比较相同的 但是接下来面对DWG的话 我也觉得我们是能够击败他们的 就像我们今天击败G&G一样 n 但是无论如何 我还是觉得DWG会是一个更为强劲的对手 네, 양코스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제 지투는 항상 LCKT에 정말 수건 꺾을 수 없는 그런 적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어, 오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어, 유연한 유연한 픽벤이었는지 더 나은 전략이었는지 뭐 미드 차이, 캡스 차이였는지 뭐 다른 점이 있었나요? 여쭤봤고요. 어, 오늘 어, 모든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어, 젠지는 모든 챔피언을 활용하는 것같진 않았다고 하고요. 이제 젠지가 BDD와 함께 움직이던 그런 플레이보다 우리가 캡스 선수와 함께 움직이는 어, 캡스 선수 어, 위주로 플레이한 그런 경기력이 더 좋았고 캡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은어 어, 젠지보다 더 어려운 상대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LCK의 크립토나이트 어 우리 LCK를 막는 거대한 적이라고 어 그대로 볼수 어, 보기 어려운 것은 이제 작년과 메타가 굉장히 다르고 작년에 LCK 팀들이 어, 앞서 캡스가 언급했듯이 좀 느린, 시, 느린 스타일로 운영을 했고 챔프를 모두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는 정말 모든 팀들이 모두 비슷한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고 있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젠지를 잡았듯이 담원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 담원이 확실히 더 강한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Yinsu, Yinsu Collins from DeHerto for Wonder. You will face DWG in the semis, a team that you knocked out at last year's Worlds. Canyon said that they have a better chance this time around because you look a bit worse than last year, whereas they have improved a lot and are a better team. What do you make of this? Do you agree? Um, honestly, I haven't put much thought into playing against Damwon because in my opinion, We should just focus on ourselves for this week. And then it depends on if s o o n i n g or Top uh, wins. Then we'll start preparing for either of those teams. I don't think Damwon is really a threat to us. Uh, we usually beat all the Korean teams anyway. So that's my take on it. 那这个问题是问到上段选手Wonder 下一场半决赛你们将面对的是DWG 去年他们也是被你们在八强的时候击败的一支队伍看样说他们今年的一个机会更大因为你们看起来表现并没有去年好的同时他们变强了很多你对这个看法你对这个看法有什么样的意见你同意吗那他的回答是更多的我想去集中在我们自己的一些表现上去就是然后在这一周可能会更集中在我们自己然后 그리고 수님과 타보谁会哪下谁会이赛的胜利以后然后我们再去考虑我们接下来的一个对手就是对于 어 d w g 的话我们可能也并没有说那么那么的 원더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이제 다음 4강에서 작년에 어, 본인 지투가 직접 탈락시킨 담원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캐년 선수가 이제 어 올해는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게어 G2는 작년보다 약해졌지만 우리는 작년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어 승리할 것 같다고 어, 인터뷰 한게 있는데, 어,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어, 사실은 담원을 상대하는 사실 그 자체는 크게 많은 염두를 하고 있지 않고, 어, 이번 주에 아무래도 우리의 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을 할것 같고, 또 이제 이제 TES의 수닝전의 경기가 나오면 담원전 준비를 이제 멈추고 그 그그 같고, 장애물이 될, 장애물이 될 okay, let's this is our final question. s okay. i n a r from e s p o r i n for Caps. You had a really strong performance today, finishing up with 14 KDA and were the player of the series. How do you think your series against DWG will play out compared to your matches against Gen.G today? Should we expect such a strong performance again? Um, I mean, as, as Jenkins mentioned earlier, I think a lot of the meta is like, a lot of teams play similar. l y So I think even if we go against uh, d a m o n and they have some picks that they might not play and some picks that they play differently than Gen.G, it's probably g o i n g to be somewhat of the same uh, matchups and like game, game states. Uh, obviously, d a m o n is a much stronger opponent. But if we play our game well, and if we play even better than we did today, then I'm sure we can we can mirror what we we had today and and kick, maybe pull off a f r e e over to next week as well. That this question is asked to Caps选手,你们今天的表现也是非常的强劲, KDA也是达到了十四的同时,也拿到了这个这场BO五的整体的MVP.那你觉得对阵DWG自己能打? 打出和今天对阵GNG一样的一个表现吗 凯 a p 选手的回答是就像我之前有提到的一样其实我觉得现在各个队伍其实打法某种程度上都是有一定程度的相似的当然也有可能比如说 拿到一些整个的BP或者阵容 嗯但他们有可能不同的玩法但无论如何 我觉得DWG会是一个 非常非常强劲的对手嗯但是如果我们能保证一个非常好的一个表现的话我觉得我们有充分的可能性能够三比零像今天一样拿下比赛 네 캡스 선수에게 질문이었고요 오늘 굉장히 어,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KDA 14 어, 그리고 이제 시리 플레이어 업더 시리즈에 선정이 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셨는데 어 젠지전과 비교했을 때 담원전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어, 오늘과 같이 강한 경기력을 기대해도 될것 같은지 여쭤보았고요 이에 대한 답변은 이제 앞서 여러분 여러 번, 여러 번 말했고요 코스 선수가 말했듯이 지금 메타는 모든 팀들이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로 플레이하고 있고 뭐 담원이 뭐어 좀 다른 픽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젠지랑 다른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라든지 게임 자체는 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우리가 잘하면 어, 또는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어, 오늘과 같이 3대0 승리를 한번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Okay, thank you, everyone. Uh, congratulations to G 2 Please stand up and take a photo. n g o o t a a l o o g o t o a t a o g o t